안녕하세요. 이병골파학교 오케이스윙골파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스윙 쇼트게임 2교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 1교시에서는 조금만 빼고 앞으로! 아, 공을 좀 앞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때 가장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너무 뒤에서 뭔가를 하다보니까 더덕! 어? 들면서 이렇게 미스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윙의 개념으로 본다면 1교시가 두 번째 나와야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우린 어프로치는 앞으로 이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스윙 익히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1교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교시잖아요. 그럼 앞스윙. 앞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뒷스윙 익히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스윙 때는 제가 뭐 옥스윙1이다 옥스윙2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뒷스윙이 여러분께 소개를 드 때는 이제 옥스윙1과 옥스윙2 그리고 옥스윙3 개념까지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프로치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어프로치도 해야죠. 벙커도 해야죠. 퍼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본 탑법을 익혀야만 벙커도 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팅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는 레슨 내용도 정말 귀 쫑긋 세우시고, 특히나 이제 뒷스윙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뒷스윙? 그럼 옥스윙 워낙에 좀 관계되는 건가?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분도 있다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와우. 자, 어프로치, 옥스윙 숏게임이죠? 숏게임, 뒷스윙 배우기 용그이교시죠이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 우리가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공이 있으면 뒤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식하는 구간과 실질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구간에 시간차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공을 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보면 좀 쉬워요. 여기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냥 공에서만 나는 앞으로 치겠다고 하면 별로 뭐 반응할 거 없는데 공을 앞으로 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을 좀 앞으로 더 치겠다고 생각을 하면 공에서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 직전에 의지가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보내자면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한번 먼저 그 예비 동작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미스 샷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아줄 줘. 어줄 당겨서 그냥 앞스윙만 이렇게 하는 연습을 또 과하게는 좀더 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우!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하는 압스윙을 익히라고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일반 영상을 조금씩 보시던 간에 아니면 멤버십 영상을 보시던 간에 이러한 영상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압스윙에 대한 어프로치는 옥스윙2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뒷스윙을 오늘 진행하는 이 내용은 옥스윙1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옥스윙은 뭐라고 했어요? 번쩍 쿵이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어프로치가 오늘 배우는 건 번쩍 쿵!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앞스윙을 했던, 지나시게 했던 거는, 아, 줄 줘. 줄 당겨.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오늘 일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전에 이제 그 1교시에서 나왔던 건지 충분히 익히셨으니까 그냥 들어서 이 공이 끝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 스윙, 그래서 아유,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지 뭐. 이러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은 레슨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해 보시고 좀더 디테일한 연습법은 우리 멤버분들과 진행을 할 텐데 뭐 로브샷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러닝 어프로치라든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응용할 을수 있는지 그 점까지 제가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멤버십 영상 이어가겠습니다.